오늘은 부랑 새집을 가볼까 합니다 새집을 가서 부도 집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부부렛스고! 근데 고칠게 좀가지고 이거? <놀라> 부부 <놀라> 달라달라달 미 이거. 나좀더큰것 같다. 해야 되는 아니, 이게 200. 지금? 웰컴 쥬쥬쥬쥬 <웃음> <웃음> 어 나도 울고 싶어 그거 너네 집이야? 뭐야? <웃음> 얘 뭐야? <웃음> 부너 뭐야? 벌써 벌써 느꼈어? <웃음> 벌써 탐색해네우부 벌써 <웃음> <웃음> 저왜 어디 부부 <부을> 거야, 이제? 처음 와봐, 인 어, 처음 와봐. <해봐. 놀람> wait, wait, w 오, 쥐위 오, 올가 오, 쥐가 오, 쥐가 가 오, 가 오, 쥐가 보자가 오, 쥐가 가 오, 쥐가 가 오, 기가 오, 쥐가 오, 쥐가 어, 집 어떠세요? 사장님, 집 어떠신 것 같아요? 마음에 드세요? <웃음> 아, 마음에, 아주, 아주 쏙 들어 하시는 것 같네. 여보, 어,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보세요 여기. 여기 아주 그냥, 창문도 이렇게 있고,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여기 여기다가, 소파 같은 거다가지고 부랑 엄마랑이제 소파, 같이 올라갈수 있는 곳만들거야 어디가노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어, 그리고, 그리고, 어, 어, 여기, 거를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그래서 날라도놀러오겠에서할수야너 <ved drawn by> 어. <어떻게? 잘> 그렇게 안 놀아도 나중에 와서 놀아. <웃음> 또, 또, 진짜 <cover> <iPhone> 아난너 모르겠다 고야 일로와봐 구! That's fine Good boy Go come here 그러네 이렇게 부가 뛰어노니까 또 크네 <목소리> 여기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끊길 만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둘이 잘으면 좋긴 하다. 진짜로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 들어주는 거 아니었어? 우뽀 <웃음> <웃음> 생이별이야 안녕 okay. okay. 얼굴을... <multiplier> 아이고, 안돼안돼안돼안돼부세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여기는 방충하이 찢어질지 않다안그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이거 안거하요안거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여기 헌터 달아주고. 와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oh my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힘이 세. 너무 힘이 세. <웃음> <웃음> This w a